굿모닝! 굿모닝! 오발 i n g 는데 o d 꺾었어요 그냥 한국식으로 굿모닝? 네굿네 그러면 소장님 어쨌든 네. 저의 첫 번째 궁금한 점은 응. 저희 아이들이코 d m 인가 그게 제일 궁금 o 니 m 거기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 g g 인가 정말? 코고리를 질병 분류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진단을 나는 구분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애가 코 숨을 쉴 때, 드르렁드르렁 소리가 나는 코고리가 맞아요. 그러면 코고리는 계속 지속되어야 코고리 환자라고 하는 거냐? 네. 그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네. 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기가 걸렸어요. 네. 며칠 있다 나았어요이 네. 이 사람은 평생 감기 환자인가요? 감기 걸릴 있을 때만 감기 환자죠. 그럼 애가 코를 걸때는 코골이 환자예요. 코를 안걸고 있을 때 멀쩡한 음.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자에 들어가는 빈도가 높을수록 문제가 있겠죠. 네. 음. 그렇죠. 그러면 코골이가 네. 왜 생기느냐. 아까 뭐 기도가 협착되고 이렇게 됐다는데 그럼 기도가 협착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일 아이들 같은 경우 코골이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호흡이 곤란해지는 그 이유는 맨 처음에 숨길이 좁아지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그본건 아니니까. 네. 음. 그렇죠. 자 제일 먼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몇 살이죠? 다섯 살이요. 다섯 살이면 아데노이드까지 음. 작아지지 않았죠 이제 이제 퇴화가 돼야 되는데 네네. 아데노이드가 면역계잖아요. 네. 어, 그래서 얘가 아 어, 외부의 나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데노이드가 저그 입천장 저 위쪽에 네. 그 코로 숨쉴때 얘네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딱그 아데노이드라는 부대가 딱 설치가 되거든요 네. 네. 얘네들이 크면 네. 숨길이 좁아지겠죠. 숨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이만, 이만한 네. 게 쌓여있어요. 네. 이렇게 크진 네. 않지만, 네. 음. 그게 커서 네. 숨길을 좁아지게 만드는 게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거는 아데노이드가 큰 아이들은 대부분 6살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작아지고 점점점점 소식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일시적으로 되는 거라서 네, 네. 특별히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럼 어? 아데노이드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내시경으로 봐야 돼요. 아 어, 가서. 근데 그게 안 없어진 애들이 있어요. 네. 늦게까지 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수술을 해주기도 하죠. 일단 아데노이드 그 다음에 편도. 편도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로 숨을 잘안 쉬니까 네. 그니까 비염이 나대도니까 너 비염으로 콧구멍이막혔다 아대도 내가 너무 커서 코를 막았다. 그러니까 입을 벌려요. 네. 입으로 숨을 쉬죠? 네, 네. 입으로 숨을 쉬면 이게 이 코로 오면은 아대도네가 탁그이 방어를 할 텐데 방어 하는데 딴 길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방어 기지가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도가 커집니다.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편도가 딥다 또 커지네. 네네. 그래서 숨길이 좁아졌네. 네네. 그래서 또 코골이를 보는 경우. 음... 그래서 코로 숨을 못 쉬므로 숨을 쉬는 게 답답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코골이가 많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 근데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 아데노이가 크고 그런 거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네. 비염이 제일 크거든요아 비염이요. 비염은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비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 어쨌든 코로 숨을 못 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네. 편도가 크다고 편도를 잘라낼 수도 없잖아요 그 면역기관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너무 커서 기도를 막으면 그것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긴 네. 네. 네. 네. 할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 숨을 쉬게 되면 또 편도도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그런 코로 숨을 잘쉴수 있게 하는 게첫 번째. 네. 문제 해결 방법이죠. 소장님 네. 그러면 네. 5살, 6살 이런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네, 아직 구조적인 게 형성이 다안돼 있고 네. 또또 아이들이 이 코가 다 아직 안 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또 아이들이 코를 거 수도 있겠네요. 비염이나 꼭 굳이 그 아데노이드까지 가지 않아도 그 어떤 구조적인 것이 아직 다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도 코를 볼수 있는 상황이. 지, 지가 살려면 음. 숨길은 다 확보하고 나와요. 음. 아, 근데 뭐 태어날 때 어디 눌려가지고 뭐숨 숨길이 문제가 된게 아니라면 음. 숨길은 확보를 합니다. 음. 아, 자기 밖에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 또는 병적인 요인이 음. 문제가 크죠. 음.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음. 숨을 잘쉴수 있게 해주는 어,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비염을 방치하면 입으로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그게 이제 성인이가 되기까지의 골격 형성 과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시원하다 진짜 이게 넓어진 게 느껴져요 신기하네 이제 3천만원 짜리 개발비 들었어요 3천만원 <웃음>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3만원으로네어 아, 아, 너무 좋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